그래서 사인 네. 함수, 코차,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는 네. 각각 이렇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해서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가 됩니다. 아, 이거를 세개다 네. 네. 통틀어서 삼각함수라고 네.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 선생님, 근데 저 되게 궁금한 게요. 여기서 r은 뭐예요? 이게 원이 있어요. 네. 원이 있고 네. 이게 원점, 이 원점이에요. 네. 네만 여기 길이가 r이 래요 아, 네. 아. 이게 r이고 이걸 p라고 해요. 아, 네. 얘가 x, y이래요. 아, 네. 그러면 아그 네. 아까